이 고인돌을 앞에다 놓고, 이런데 저는 이제 재단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하데 무덤은 아닌 게, 임시 가무덤을 해서 옮기지, 여기다가 무덤을 넣지는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거는 이게 재단이야.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는 하나의 태양의 그 재물이고, 이게 이제 영국에 유명한 헨리스턴이라고 하는, 예 네, 그거고 근데 이거나 이거나 올려놨 거. 이거는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제 손으로 선대인거예요 이거 이제 영국에 있는거고 이건 영국 고인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태양을 보고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맞는 이유는 한가지가 역사적으로 검증되는게 뭐냐면 옛날 날씨가 추우니까 태양이 태양쪽으로 가야돼 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다가 한반도가 동쪽이니까 여기에서 고인돌이 많이 생겼으니까 초체 원시 문화는 이쪽,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왕성했던 거죠. 왜냐면 사람 심리적으로 추운데, 태양, 태양 쪽으로 있어. 태양으로. 그게 원리적인, 인문학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고인돌이 태양과 무관하지 않. 이게 그 이제 그, 저기, 인디언들, 그 선, 선조들의 그 재단이에요. 여기에 지금 고구려왕릉이 나오는 삼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금관, 방금 삼조고 있는 금동관 개념에서 이거를 뽐을 타가지고, 그주몽에서 썼던 거. 한조은은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이기 캐시적 문자, 이게 부여적의 문자. 부여라고 하는 아까 상고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조선, 고, 고, 고, 그때 시대. 그때도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문자하고 비교하고 보니까 공동성 등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아, 문자, 그 다음에 토템의 문화, 이런 게 공동성 등은요. 이집트인데, 새 알이야, 저새 알. 새 알을 저렇게 해서. 같 깜짝 놀거예요새 알을 저렇게 되어있는 거. 이한 어떠한 부분에, 신성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 킹스턴이라고 런던의 기차역인데 잘 보세요 나는 너무나 깜짝 놀리는 건 이것만 봐도 이게 까마귀인 줄 알겠더라고 어떻게 특성화 시켰는지 대단하죠 어떻게 저 특징을 잡아갖고한 기차역을 완전히 까마귀 날려도 저렇게 해서 꾸며져요 얘들은 독수리 위에서 나는 게 습관적이야 까마귀 해드는데 얼마나 머리가뽑게 독수리가 날면 그 위에 올라가고 이거 실제 영상들이에요 다. 그 위에 갖고 지는 안 낫고 편하게 다른 캐릭터예요 삼조거 캐릭터 일본 거예요 저거 요거는 1번 여기가 지금 그 해갖고 1번그 주술 그 저기 옛날에 제사장이죠그1번의모형이에요 이것도. 보이드리는거 굉장히 화려하고 미술적인 부분에 크고 이것도 뭐냐면 새 털이에요. 새 기털하고 똑같아어 인디언의 그 털을 이 털로 연관식. 얘들은 왜 기털을 노래에 꽂고 갔을거든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말이 뒤로 돌아서 화살을 쏘잖아요. 요건 굉장히 전법상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게 아시아만이래요. 그러니까 이한반도에 있는 군인들만 기병들만 이렇게 뒤로 쏘고 올줄 아는 거예요 뒤로 까마귀가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의 이렇게 빛을 보면 또 그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꼭 검은색으로도 할 필요가 없어 저거 무슨 색이 정확히 없든 상당히 아름답게 뭔가 이것도 꽤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 한 그거는 지금 무덤에 있는 거 이것도 일본 일본 사람들이 삼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도 일본 일본 일본 이 많이 했어 이거 캐릭터를 보면. 이것도 일본 이것도 일본 이것도 읽고 그 어디서 사일본 국가대표 엠블럼 로고예요. 이게 하나 둘 삼조거예요. 다리 하나가 골 이들의 삼조거 그 사상은 상당히 깊게 대중화 됐다고 봐야지. 왜냐면 국가대표 엠블럼을 축구 그거를